안녕하세요 커코나마트타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미드 그림형제에 대한 리뷰입니다 원작의 이름은 그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림형제라고 좀더 알려져있기에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단 그림형제의 장르는 신비로운 탐정소설, 경찰소설, 호러, 판타지 액션, 미스터리, 초자연 드라마입니다 한국식으로 보면 전설의 고향이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 그림형제는 동화를 썼습니다 다들 어릴 적한 번씩 보셨던 그림동화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빨간망토, 개구리왕자 다들 기억하시죠? 아마도 오컬트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사실 잔혹동화라는 걸 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백설공주는 아버지와 근친상관을 하고 새어머니를 시기하다가 새어머니에게 죽음을 맞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미드 그림형제도 잔혹동화에 가깝습니다. 괴물들의 목을 베고 찍고 자르고 토막내고 선혈이 가득한 그런 부류입니다. 일단 그림 형제에 대한 세계관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본다면 세가지 종족이 나옵니다. 첫번째 그림 종족, 두번째 베센 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세번째는 인간입니다. 그림과 인간은 단일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베센은 또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베센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보거, 괴물 형태로 변하는 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베센의 보거를 보는게 이미드를 보게 만드는 또 다른 재미예요 몬스터들도 평소에는 회사를 다니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정을 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그림 종족의 눈에 띄면 강제로 몬스터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럼 그림 종족은 몬스터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림 종족이 하는 일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닉은 경찰이면서 그림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든 몬스터의 목숨이든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몬스터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몬스터들이 닉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살려주니까요. 닉의 정보원이 되는 몬스터도 있고 닉의 절친도 몬스터고요. 닉의 여친도 몬스터입니다. 단편으로 보통 내용이 끝나고요. 매 화마다 시작에는 에피소드를 짐작할 만한 실제 그림동화의 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늑대는 내심 생각했다. 이 얼마나 연하고 토실토실한 한입거리 어린 생명인가. 빨간망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매 화마다 다른 에피소드들이 나오면서 주인공 닉이 가진 의문의 열쇠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립니다. 시즌1에서는 닉이 그림으로서 각성을 하고 배샌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담았다면 시즌2에서는 본격적으로 열쇠에 대한 비밀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열쇠에 대한 해답을 찾기까지 저도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슈퍼내추럴이란 미드를 보셨다면 충분히 즐감하실수 있을 겁니다. 총 6시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시즌마다 22편, 마지막 시즌은 1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결이 나왔으니까 정주행하기 딱 좋은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는 가입 후한 달은 무료입니다. 한달 동안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